St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자 여름에 남성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는 옷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가 제일 무난한데요 그런데 또 남들이 다 입고 댕기는 티셔츠 입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웃음> 뭔가 저는 관종이라서 쳐야 돼 <웃음>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 아직까지는 널리 퍼지지 않았나 싶은 주목받는 해외 브랜드도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도 소개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은제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됐으니까 이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알만한 유명 브랜드는 압니다 r o d e Fear of God, Ambush 이런 브랜드들 알지만 티셔츠 하나에 가격이 막 40만원대잖아요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 요런 돈을 열심히 모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 하나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브랜드는 세일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랜드들은요 요 가격선이 아니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터클. 자 지금 분명 여러분들께선 제 티셔츠에서 눈을 못 떼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인데요 바로 펄센 미니라는 브랜드입니다 줄여가지고 팸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펄센 미니예요 펄센 미니는 호주 멜버른에서 부부가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남편분께서는 스케이팅 브랜드 디자이너셨고 아내분께서도 패션 디자인 전공자이십니다 펄센 미니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화려한 컬러감과 유니크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브랜드예요 핏 자체도 굉장히 루즈하게 나와서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 도메스틱 브랜입니다 근데 엑스라지 사이즈가 어, 뭔가 낙낙한 오버사이즈 핏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해외 브랜드도 한번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티셔츠가 해외에서는 솔드아웃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웍스우스에서 요게 어, 아직도 판매 심지어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6만원대거든요 저는 이 티셔츠를 꽃지 티셔츠라고 부르는데 <웃음> 귀엽지 않나요? 여름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 패션을 재밌게 유니크하게 해줄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키치한 감성으로 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꽃은 요즘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워 파워라고 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이 반전시위 아니면 모두 사랑하자 요럴 때 플라워가 좀 많이 쓰였어요. 상징적으로 그때부터 키치한 감성으로 남았는데 그게 요즘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 출시한 펄슨 미니 제품에는 꽃이 들어있긴 한데 야광 제품들 이에요. 여러분. 어, 너무 예뻐. 근데 가격대가 다른 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야광 티셔츠가 굉장히 어 살만한 가격 6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웍스아웃에서는 솔드아웃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아봤어요. 펄센 미니 공홈에는 아직도 판매 중이니까요. 만약에라도 이 야광 꽃이 어, 갖고 싶다 하시면 공홈을 한번 가보세요. 스토커스. 다음 브랜드는 데일리 페이퍼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기반 스트립 브랜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아서 초창기 냈던 제품군들은이 아프리카 문양들이 조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그 문양을 조금 줄이고 조금 힙하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웨어러블 하면서도 가격대도 한 60유로 정도 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아서 컬러감들이 탑해요. 탑하기 때문에 이 컬러감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브랜드는 조금 피하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올 여름 나는 조금 화려한 색감의 티셔츠를 찾고 있는데 유니크하고 싶다 하시면 데일리 페이퍼라는 브랜드도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Stockers. 아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취향 반역을 안 하면 센스가 없는 거니까 <웃음> 저희 구독자님들은 조금 더 미니멀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브랜드도 준비해왔어요 바로 에임레온도르라는 브랜드인데요 뉴욕 퀸즈에서 탄생한 프레피하면서도 힙한 브랜드예요 요즘 들어서 심플한 로고 플레이 마저도 힙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브랜드가 딱 그래요 저는 이 브랜드에서 이번 시즌 이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폴로 셔츠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핑크색 아이는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어,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에임이라고 기본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티셔츠는 85달러로 응, 괜찮은 가격선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패션을 좀 안다, 나는 요런 브랜드도 안다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브랜드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ers. 자 마지막 해외 브랜드인데요 세인트 바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트로피컬한 무드의 비치웨어를 선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에서 티셔츠가 개인적으로 좀 빈티지하면서도 유머스러운 그런 티셔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고 많은 티셔츠들 중또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류 티셔츠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들어갔는데요 요 티셔츠를 보시면 Like a virgin 그마돈마 Like a virgin 그거를 진을 진토이 뿜뿜 이걸로 이렇게 합쳐버렸어 요런 위트있는 유머가 뭔가 여름 햇빛 쨍볕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티셔츠 제품 분들 같은 경우는 컬러감 있는 나일론 팬츠를 구매하셨다 하시는 분들께 요 티셔츠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국내 브랜드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아 알려주기 싫은데자첫 <웃음> 번째 브랜드는 코스트퍼킬로라는 브랜드입니다. 펜즈와 모데시의 코파운더 구민현님과 카시나 대표 이은영님, 슬리워커 출신의 디자이너듀로 이현성님과 이인우님 이분들께서 손을 잡고 런칭을 한 브랜드인데요. 크으, 이력이 빠려해. 뭘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쵸? <웃음> 자, 요 브랜드는 말이죠.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 사실 몰래 런칭 행사 때 슬쩍 다녀왔어요. 옷을 퀄리티를 내가 만져봐야 되니까 댕겨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제품 중요 티셔츠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요 티셔츠 원단감은요. 얇은 일반 면티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좀더 탄탄하고 두꺼운 원단감 때문에 좀더 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셀렉한 이유는 올로버 타이다이 제품들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블리치 워싱을 해준 다음에 부분만 타이다이가 먹게끔 표현한 티셔츠는 처음 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셔츠 뭔가 포인트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로고가 굉장히 이런 말씀 들어도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만들었는데 이쁜것 같아 <웃음> 어, 많은 생각과 뭐 시간이 투자된 로고겠지만 대충 막 그린 느낌이야 어, 그래서 좋아요 <웃음> 그리고 이 제품 말고 또 하나 티셔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크랙트 티셔츠입니다. 이제 멀리서 보시면 뭐가 달라 그냥 이제 문이 있는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이 실크 스크린 방법이 좀 달라요. 크랙트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일부러 크랙이 들어갔게끔 프린팅 디자인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옷을 10년 입은 듯한 그런 빈티지한 감성을 주는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앞이 화려한 대신 뒤가 좀 심플합니다. 이렇게 앞뒤 다 화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둘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웃음> 그래서 코스트 퍼킬로 다음에 FW 때 어떤 제품을 만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브랜드입니다. 스 자, 다음 브랜드는 배드블루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메인으로 미는 티셔츠가 바로 이 제품군이에요. 멀리서 보면 은 유아틱한데 어, 너무 귀여운 티셔츠 아니야? 곰돌이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곰돌이를 자세히 보시면요. 곰돌이가 이렇게 총을 <웃음> 이런 키치한 감성이 굉장히 살아있는 브랜드라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어, 되게 특이해요. 돌멩이를 팔더라고요, 여러분. 어, 브랜드에서 돌멩이를 13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런 브랜드 본적 있나요? 거기다가 막 타노스 인피니티 막 재밌어요. 이 <웃음> 브랜드는 전 솔직히 이름을 배드블루라고 지어서 맨날 파란색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재밌더라고요. 이 배드블루를 가지고 검정색, 빨간색 티셔츠도 이렇게 내기는 하는데 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블루라고 써있는데 블랙인 거지. 이 음.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이유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구배자님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웃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달아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이라든지 뭐 곰돌이가 딴 무기를 들고 있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왠지 상품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재밌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뭔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브랜드가 너무 힙하다 나에겐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키치한 감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배드블루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린팅 티셔츠 브랜드들도 알려드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음, 음 소개해드리니까 조금, 음, 조금 그래요. <웃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반팔 티셔츠 지겹게 무지 티만 입지 마시고 좀 위트있고 유머러스한 티셔츠도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국내 브랜드 말고 조금 재미있는 해외 브랜드가 있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웃음>